n h ư 너무 예뻐요 나 해둘게요 <웃음> 다행이에요 <문인데요>? 좋은데요? <웃음> 여기 밖에 보여서 너무 꼴분들 쓰시는 방이구나 진짜 좋다 완전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<웃음> 시원해 응? 세화가 이렇게 이쁜 곳이었던 사고싶죠 이거 봐도 골라주세요 다 익었어요 어 차겠다 빨리 먹어야겠는데 응. 잘 먹겠습니다 응. 아니 이그렇게주던라 other... 응. 다 응, 내가 보갈이안어 <시만> <GOT2> 진짜 살안찔것 같은 맛이죠. 야, 맛있다 맛있다. 목발 같은 느낌? 음 맛있어? 잘먹어 뭐? 어? 더맛있어맛있 와, 날씨 진짜 더운가봐요 이 안에서도 더운게 느껴져 뭘 어떡하지? 저 맨날 쓰고 있어요. 이거 일회성 제품 아니고 오고인 계속 하시는 거죠? 네, 근데 세일을 마켓할 때만 크게 해가지고. 아, 음 맛있다. 내가른 것이다. 오늘 음,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녀야겠. 다 이게 직모라 가지고 끝을 안 말면 엄청 뻗치고 저는 곱슬이라서 이렇게 뻗쳐요 이렇게 애기, 아기 천사들이 음. 머리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? 바깥으로 음.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<목소리> 국형입니다오분이거든요다놀 아, 아그 그 저희 숙소가 숙소가요? 아그 숙소에 짐 내려 놓고 우돌에 어, 가서 자전거를 타고 송인님이 추천해준 카페 가고 와 저기 바다색 보여요? 저기 중간 그 모래 있는 거. 헉, 너무 예쁘다 <웃음> 중간에 떠 있는 기분이겠어. 애 기차야 애 기차. 운전하요 네. 운전 자분이분이요자운자만고고 갑니다. 와. 너무, 이뻐, 너무 예뻐요. 미쳤다. 미쳤다 미쳤어. 진짜 이 하얀 와 저희도 사진 찍요 그럼 봐 여기 내리. 예뻐요 형영님 예쁘게 나와요! 리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말, 이게 뭐예요? 오말이라는 바다가에 있어서. 있는... 이처럼껍기좀 붙어있는 게 이래. 맛있어요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맛있다. 이라고 음. 아무 기대 없이 왔는데.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엄청 맛있어 음 맛있다 문어이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지금 안 돼요. 이가 아셨나요? 운동을 해야 되겠네. 이고저 여행이 아니라 꽃이 지 약간, 회상각. 안녕 왜 이렇게 착해? 완전 천사네 안녕 모기가 있어서 싫었어? 짱 귀엽죠? 거의 아, 인형 아니 안 움직이는 거 보지? 찍어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그렇게 안버너 너무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딩댕이 밝은... 고 싶었어. 아이 귀여워. 진짜 제주백. 여기 바다는 안 보여요라는 시골 카페가 있대요. 여기에 당근 주스 당근만 갈아서 한 건데 엄청 달래요 먹어볼래요? 먹고 싶잖아요위기 갈래요? 여기 근처에 소심한 책방도 있고 여기 갈래요? 좋아요 재밌겠다 <웃음> 그러면은 이 카페를 가서 당근 주스를 먹고 책방에서 책을 조금 읽은, 읽은 다음에 그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돌아옵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. <웃음> 이 노래 나오고 이게 너무 평 안요 지금 아. 너무 아름답다. 진짜 멋있다. 빨리 당근 주스 먹고 싶다. 너무 예쁘다 저도요. 괜찮은 주저윗 줄에 무가수의 기록이라는 저 이거 살 거예요. 완전 시원하고 싶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엽잖아. 왜안 사신 귀엽다. 거예요 아까? 저 이거 사고 싶어.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귀여워. <웃음> 저는 이거 마테랑 메모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예, 제 벽에다가 붙여놓을 요량으로. 붙여서 예, 귀여운 거 사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만 이거 진짜. 너무 슬퍼요 내. <웃음> 우울한데 읽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그냥 저는 음, 이거 너무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딱그뉴스편 보고 너무 사고 싶어하고 맛있었으니까. <목소리도> 저 아,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. 건강한 맛 좋아하는데, 뭔가. 둘이 마늘 자체를 안 좋아하나봐요. 응. 오늘 깨달았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근데 맛있어요. 맛있어요, <목소리도> 맛있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색감이 너무 예쁘게 <예쁜> 나오는데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거 이 음. 음. 음. 음. 요즘은 많이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. 그 그니, 그 그니까, 아니야 먹고 싶어? 간식? 어떡해 쳐다보게 네 흐니! 쪼그면 안 돼요 아니 있어. 눈, 눈빛이 막울것 아, 진짜 눈빛이 막울것 같아요 쪼 등고기랑 소양? 아 여기 아래에 있네요 숨겨져 있네요 아. 무 좋아요 정말 완벽하잖아 저... 아 추억으로 남기려고요 그렇게 안 끝나요 뭐, 추억으로 남기기만 하세요? 편집 안 하세요? 안 올리세요? 그러면은 주절주절주절 주절 주절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제가 어쩌고 저거 유튜브를 조그맣게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아 그러면 은 아이디 알려달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간 사람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랬잖아요 아 저거 진짜 아이디 구독할래요 응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찐 구독자 돼가지고 응. 영상 올라오면 걔막 10분만에 보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어요 아 정말요? 전제거 재미 없던데 요즘 그럼 유튜브 잘한가요 그니까요 큰일이에요 막 많이 봐야 되는데 음나 영상 편집 회사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아, 그럼 싫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냥 영상 자체가 싫어져가지고 진짜 그렇겠다 이번에 이직하면서 엄청 고민한 게 비디오 그래퍼로 가야 되는지 아예 마케터를 해야 되는지 그 비디오 그래퍼가 대우는 더 좋았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돈은 더 많이 벌수 있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오래 못할것 같고 비디오는 진짜 내 전공이 아니니까 전 너무 많은 길을 돌아온 것 같아요 원래 내 전공이 마케팅이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되죠 뭐 얼마나 뭐 세상 다산 것처럼 얘기하세요 누가 진짜 들으면 이 사람 4 0대 네. 돼가지고 40줄에 이제 <웃음> 이런줄 알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음.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아, 거예요 똑같네. 너무 맛있네 누구니? <웃음> 누구니? 진짜 이번 브이로그에 누구있습니다 너무 귀엽잖아. 어이! 저희의 여행이